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기다대다리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다리다 다리 기다리다다다는 항상 기분이 좋거든. 나 혼자 있을 때도 이러고 놀아. 혼자 있을 때는 사천 때도 가서 그래. 밤 어떻게 야너친구 파투가 내춤 보고 토했어. 침 같은 거 있지? 약간 일부러 토한 게 있는데? 내가 보바디땀바디 보여줄까?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있다. 그냥 내 침, 내춤 보고 그냥 침 뱉었어. 파투가. 땀바디땀바디. 땅다디땅다디땅다디 땅따비, 땅다비다따비 땅따비, 땅따비, 땅따비, 다따비땅다비 땅따비, 땅다비 땅따비, 땅나비 땅따비, 게하나땅 나의 이렇게 고하뭐 반응이랑 보여주면 안돼? 살려주세요 여기 주인이 <웃음> 이상해요 <딴다디> 딴다디. <놀람>